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네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볼 것은 인포그래픽 인데요 이렇게 와우 되게 귀엽고 그리고 느낌 있지 않나요 자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차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빈 화면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사이즈는 16대9 비율로 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상단에 디자인으로 가셔서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를 가시면 표준과 와이드 스크린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2013 버전 이상이고요 그 이하 버전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2010 버전은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셔서 16대9 비율로 설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 도형을 집어넣을 겁니다. 삽입 도형을 직사각형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하나 해줄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 안쪽에다가 좀 둥근 도형을 집어넣을 건데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길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고요. 좀더 확대를 해보면 이게 너무 각져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왼쪽 상단에 있는 노란 점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둥글레졌죠자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복사하려면 단축키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채 이동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복사가 됩니다. 쉽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다 같이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되게 쉽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색상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일단 배경서식을 검정색으로 바꿀 건데요. 이 검정색과 조금 대비된는 색상인 회색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 없음 색상을 어좀 이런 회색 해줬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색상은 선 없음 음 조금 더 밝은 색상 자 이런 색상이 괜찮겠네요 어 이렇게 했더니 좀더 느낌 있게 나왔죠 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이트에다가 제가 스페이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우주에 관련한 다양한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컬러 아이콘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음 뭐가 좋을까요 자이 망원경 아이콘을 눈을 눌러서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눌렀더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PNG 형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512 사이즈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자 이렇게 망원경 아이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이 아이콘을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 위쪽에다 두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뭔가 어꼭 쟁반 같은 거에 올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좀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일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아이콘을 아래쪽으로 다 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콘을 다 배치를 했고요 이제 여기 위쪽에다가 뭔가 말하는 것 같은 좀 말풍선 같은 것들을 한번 그려 줄 건데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원도형으로 만들 거예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원도형을 삽입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게 되면 어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쉬프트 키를 누른 채 그려줄게요 자 일단 제일 크게 하나 해둘게요 크게 하나 해두고 아래쪽으로 조그맣게 세, 두 개만 더 만들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또 대각선에서 이렇게 조금만 더 작게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조금만 더 작게 해주면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너무 크면 안되니까 이 크기를 조금 줄여줘야 될것 같아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파를 시켜준 다음에 그냥 컨트롤 G를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크기를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조금 더 이렇게 작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동시켜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오 뭔가 여기 위에 뭔가 글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여기다가 제목을 입력하세요. 글은 안 보이지만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글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눔 스퀘어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눔 스퀘어체, 엑스트라 볼드체로 일단 바꿔줬고요. 아래쪽에 내용 입력할 칸도 조금만 더 적어줄게요. 가장 얇은 글꼴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내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만 해 주면 끝입니다. 하나, 둘, 셋. 어, 이렇게 해 주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모양이 좀 예쁘게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 위치를 보면 좀 살짝 틀어져 있어요. 이 위치를 맞춰 줄수 있는 방법은 자, 뒤에 아래쪽에 있는 위치를 맞춰 주고 싶은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맞아졌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가운데로 쫙쫙쫙 맞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뒤쪽에다가 뭐 배경같은 것도 집어넣으면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넣는다면 저는 뒤에 있는 이런 우주 이미지를 넣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봤더니 어우 느낌있어요 조금 더 느낌있게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투명도를 살짝만 주겠습니다 한 20%?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주니까 어우 느낌있어졌어요 어떠신가요?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뭐냐면요 굳이 이렇게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도형을 보셔야 돼요 이 도형을 만드시고 여기 안에다가 아이콘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부각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응용을 해본다가 생각해볼게요 어, 여기 있는 아이콘 두 개를 지우고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좀더 키워볼게요 자 이런 느낌처럼 어, 꼭 아이콘이 4개가 아니더라도 두 개만 있어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도형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인포그래픽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